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들은 여자에게 뭔가 자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잖아요.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든든할 때도 있는데 반대로 그게 되게 서운할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막 노력하고 여자에겐 비밀로 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내는 것이 남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다 남자는 그래야 한다 라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고민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그걸 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해서을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랑을 하고 있는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내 남자가 고민하고 힘든 것들을 잘 해결하는 것을 막 박수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 때, 내 남자가 힘들 때나 역시도 내 남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고민들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동반자로 가고 싶다는 라 것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에게 히어로가 되어주고 싶은데 여자들은 내 남자가 히어로일 때 히어로였으면 좋겠고 평소에는 모든 걸 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물론 남자가 히어로 행동을 할때 정말 여자가 절대 눈치를 못채요 그리고 여자가 죽을 때까지 몰라. 그래서 모든 걸다 해결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히어로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히어로죠.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이 되게 힘들 거란 말이에요. 여자가 모르고 지냈으면 좋겠는데 여자가 볼때티가 나요. 내 남자가 지금 되게 힘들어. 내 남자가 되게 지금 어려워.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면 남자가 티를 내거든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 힘든 걸다 버거워서 감당을 못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럼 사랑하는 여자 입장에서 내 남자가 힘들고 고민스러워 보이는 이 부분을 보고 모른 척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가서 서 도와주려고 하면 남자들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할수 있어. 내가 해낼 거야. 넌 걱정하지 마. 여자들은 일단 또 물러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남자가 감당이 안 되거나 힘들어지는 일이 더 커지겠죠. 그 옆에서 여자가 바라볼 때 내가 도와준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남자는 점점 더 자존심을 부리게 돼있거든요 여자하고 공유를 안 하려고 해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남자 머릿속에는요 여자가 자꾸 나를 고치는 것 같고 나를 못 믿어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자입장에서 이런 상황에는요 이 남자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느낌보다 남자 앞에서 웃지도 못하고 내가 즐거워 할 수도 없고 남자가 나하고 공유하지 않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속상해지고 외로워지거든요 그 이후에 남자가 어떻게 어떻게 진행해서 나름 히어로 역할을 수행했다고 찾아왔을 때 여자는 남자가 그 문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아무런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남자 때문에 외로워지거나 자기 스스로 좀 위축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보면서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위태위태한 남자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역시 계속 불안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남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왔을 때 여자에게 격한 칭찬과 격려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여자는요 이미 지쳐버려서 그런 격려와 칭찬을 할 기운이 없는 상태가 되죠. 남자는 여자가 되게 칭찬할 것만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자는요 남자가 이제라도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때부터는 서로 무슨 말을 하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남자가 내가 널 위해서 그렇게 막 했던 건데 너는 그것도 이해 못해줘? 이런 말을 하게 될 거고요. 여자는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나도 너한테 힘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발 그러지 좀 마. 너가 그동안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나는 마음 편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쉴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서로에게 상처를 쭉 핥힐 거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다고요. 그런데 세상일이요. 내 마음처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이 문제는 요 남자만의 문제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해결도 남자만 한게 돼요. 두 연인이 함께 기뻐하려면 요두 사람의 문제가 돼야 돼요. 두 사람이 함께 풀어야 될 문제가 됐을 때 그게 해결돼야 두 사람이 같이 기쁘거든요. 그렇게 둘이 같이 기뻐하고 둘이 같이 역경을 이겨내야 앞으로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또다시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자가 힘들 때 남자가 도와주려고 또 남자가 힘들 때 여자가 도와주려고 그러려고 우리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려고 연애하는 거잖아요. 서로 공유하고요. 서로 응원해줘야 나중에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절대 남자분들 히어로가 돼주겠다는 마음으로 여자를 대하지 마세요. 여자하고 공유하고 이야기하면서 자주 기대세요. 그래야 둘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히어로는 요 영화 속에만 있어요. 우리는 현실이잖아요. 예쁘게 사랑하는 방법 잘 체크해보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